원래는 블랙박스에 이런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있어요. 이 하드레게 하드를 잡아주는 부분이 공으로 되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에서 하드를 보호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큰 사고가 나면 이 자기 테이프라고 하나요? 자기 방식의 하드디스크는 90% 이상 망가진다고 합니다. cctv 로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었 사고 순간에 망가지면 말짱 꽝이겠죠 그리고 또이 자기방식의 하드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를 따로 취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공기계를 사서 네이버 쇼핑 보면 이런거 10만원도 안해요 s a t a ssd 500기가요. 500기가 어딨어요? 있... 어. 500기가 500기가 면 하루에 100기가씩 고화질로 8천원 했을 때 100기가씩 5일 연속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질을 조금만 다운 시키면 2주 정도 시간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해를 했고요 연결하는 거 쉬워요. 컴퓨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맞을듯한 구멍에 끼우고 아무나 다하죠.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끼우고, 끼운 다음에 하드레게 보면 고정하는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아까 분해할 때 뺐던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 아, 후환돼요. 구멍은. 여기서 볼게요. 저도 볼르 있는데 나사 끼울 땐 1번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는게 잘끼워지더라고요 SSD는 네. 어느정도 충격일까요? 저희보다 컴퓨터 잘해져잖아요. 집어던져도 돼요. 집어 던져도 돼요? 네. 누구말로는 이거 물에 빠져도 괜찮다면까요 네. 그, 전기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선 물에 빠져도 돼요. 네. 자, SSD로 교체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꼭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엔.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되네요. 옛날에는 무지 비쌌어요. 근데 요새는 500기가 10만원이면 삽니다.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그 다음에 랩을 끼우고 또 나사를 잠궈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나사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되나? 이걸로? 안 되지. 어떻게 나사를 다 잃어버렸냐? 맨날 나사를 잃어버려가지고 뭐 여기 선에서 끝. 그 나사 안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저처럼. 끼워주고, 끼워주면. 하들에게 SSD를 장착해주고,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5분도 안 걸려요. 하는 것처럼 되고요. SSD 교체 방법이었습니다.